오늘은요, 네. 여러분께 또 재밌는 컨텐츠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줄임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 많 복세편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 <웃음> 정말 어렵다. 어.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쓴단 말이에요?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 편살 아 진짜 쓰는 말이에요 네. 만든말 같은 아니요 요런 말이 있어요 아, 요즘 에 이렇게 뭐든지 좀 줄여서 하는 어, 거 정말 있잖아요. 근데 한국 TV를 보면 음. 정말 못 알아듣는 말 너무 많아요 어... 네, 그런 줄임말 때문에 네. 어렵더라고요 유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하 팽하 유하는 뭔데요 <웃음> 유튜브 팽! 하이! 이런 뜻이에요. 아 유튜브라면 팽. 이 정도는 알아야죠. 아, 그런 네, 것도 있구나. 요하. 팽하 따라 했구나. 아, 아니, 유하가 먼저 나왔어요, 아, 진짜로. 네네. 아, 그 다음에 그러면 팽... 팽하가 근처... 나온 거예요? 네. 오, 그렇구나. 그럼, 그럼 미하예요 뉴미니? 미안해요. 자, <웃음> <웃음> 그래서요, 음. 오늘은요,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름, 줄임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줄임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 알아보려고 해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저는. 네. 이걸, 이걸... 알고 있으면 좀, 젊은 지는 아 느낌. 그렇죠. 음, 음. 이거를 영어로 abbreviation. 그렇죠. 네, 줄임말. a b b r e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제 <웃음> 좀 우리가 빨리빨리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렇죠. 지게 빨리빨리 치고 싶은데 단어가 너무 길거나 어, 문자 보낼 때 네. 특히 이렇게 줄임말을 쓰는 거예요. 가끔 이제 아이들 텍스 텍스트 보내는 거 그걸 보면 네. 정말 이렇게 한 반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 네. 도대체 애들이 다줄임 말, 영어를 다줄임 말로 보내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은. 음. 얘네들이 뭔 말을 오고 가나? 그렇죠. 궁금하잖아. 궁금하죠. 잖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요, 네. 이제 그 어른들도 텍스트 메시지 하면서 이런 거 이제 좀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되게 좋아요. 몇 가지 딱 던져드려볼게요. 음. 맞춰보세요. 나한테요? 음?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갈게요. 네. TMI. TMI는 한국에서, 그쵸, 많이 쓰... 타, 한국에서 많이 쓰죠. Too much information. 맞아요. 너무 많은 불필요한 음. 정보를 줄 때. 너무 말이 많을 때. 그쵸. 그쵸. 네. 그 KMI. 다음에 LOL. LOL도 많이 쓰죠. LOL. 아, uh, 롤. 어, 롤. <웃음> 롤. 그쵸. 그거는 근데 저는 음. 그, 음. 그 말을 그러니까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아, 이거를 네. 만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 LOL. 어, 이렇게, 어, 그렇죠. 만세하는 어. 모습 같다고. 어. 근데 이게 ref out loud. 크게 웃다. 아, 진짜 웃기다. 그러니까 농담을 하면은 LOL. 아, 아, 그 웃겨 죽겠네. 아, 우리 네. 막크크크크 여러 개 보대듯이 그렇죠. 그냥 LOL, LOL 하면, 하면은 엄청 웃긴다. 웃는다 말 네. 맞아요. 아, 아, 네 이말 되게 웃기네 라는 음. 표현을 할때 그냥 LOL. LOL. 아, 아. 네. 근데 이게 좀 어, 뭐라 그러지 썰렁한 농담을 해도 LOL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아. 웃기네 이런 아. 식으로 보내기도 해요. 아, 약간. 네. 아, 음. 그 다음에 U하고 숫자 E. 유튜 맞아요 유튜유튜가 two. 뭐예요? 유 u 영어로? y 유 u 뭐 o o You too. 네. 어, 네. You 네. t o 하 네. y 유 u too. You 를 You 잖아요 You too. You t o 이 You too. You t o 이렇게 u 이렇게 쓰기도 해요 유 y o 그 too. You too. You too. You too. y o 네 too. 거 o u 이 o o You too. y y i f y i 는 For your information information, 그러니까? information, 어. 아, 비슷하게, for your information.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비슷하게. For your information. i n f o r m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어, 뭐 이런 뜻이에요. 음, 음. 이거는 이메일을 보낼 때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네, 맞아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맞아요. 이제 뭐 마지막에. 네. 에, for your information. 에, f Y I. F Y I. 해가지고. -Y -I. y I 해서 그렇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에, 그건 다 아실 미, 것 같고. 또 이건 너무 쉬워요. O M G. O M. O m 맞아요. 이거는 오 마이 갓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omg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 네, 실제로 실제로도. 발음을 어. 그냥 OMG, omg 하면 다 알아듣는구나. 네, 네, 그러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말하는 거랑도 아. 알고 그다음에 btw btw 음 비트윈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요 그렇죠. btw니까. 예. 네. by the way. 아. by the way. btw. 음. Oh, by the way 많이 쓰죠. 그렇죠. 어. 그다음에 jk jk 왜 서른 <웃음> 이어가죠? JK 갱동 <갠등. 웃음> 그건 아니고요 네. Just 당연히. kidding 아, Just, just kidding. kidding 오, 네, 네, Just kidding Just kidding, JK. JK. JK JK 이것도 그냥 JK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 진짜? 어, just kidding <웃음>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람이 직접 JK 하면 은못 알아 듣겠다 뭐 JK 갱동, 제가 알아? 이럴 수도 있어요 <웃음> 어, 근데 네. 실제로 그렇게 JK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음. TY TY 는 뭐죠? TY. 어느 글자의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아, 땡큐. 땡큐. 네. 땡큐로 어. TY. 혹은 THNX 이렇게 하게 돼요. N은 안 쓰고 보통 THX 이렇게, th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죠. THNX 이렇게 쓰기도 하고 THX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TY라고 쓰든가. 네. 알아둬야겠다 그렇죠. 알아두면 좋아요. 다음에 그 PLG. PLG. Please. p l 요 PLC. e a s e 아 p l e a Please. Please. p l e a s 는 Please. Please. Please. 것 l e a s e Please. p l e a s p 이요 p